2021년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요즘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게 되었다 야 내가 이번에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 있지 그런데 그런데? 아니 마스크를 쓸땐 분명 여신이어서 한눈에 반했는데 밥먹으려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글쎄 여신이 아니라 귀신인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란거 있지? <웃음> 마귀꾼 이었구나? 야 근데 네가할 소린 아니지 너도 마스크 벗으면 생선같이 생겼잖아 <웃음> 야! 너보단 아니지 넌... 넌... 어? 마스크 안쓰나? 어? 끼나? 똑같이 못생겼는데? 었못 못챙겼는데? 너보단 아니거든 응,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안녕! 야, 리아야 왔어? 오! 무슨 이야기 중이었어? 야, 리아야! 너 마스크 벗으면 별로고 마스크 쓰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데? 마귀꾼! 마귀꾼? 그래 마기꾼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 합쳐서 마기꾼 오? 그러면 나는 마기꾼은 아니네? <웃음> <웃음> 근데 넌 사기 좀 쳐야 될듯 리아야 너 마스크 잘못 쓴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웃음> 이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야리아야너존재 나면 된듯?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요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만에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아히히히히히 <웃음> 음, 반가워. 음, 그럼, 윤희는 저쪽에 앉으면 되겠다. 아, 네. 오, 오, 오, 오 예쁘다. 오, 예쁜 것 같아. 빽빽빽이. 그 궁금해, 허니. 야! 응. 너, 천학생한테 너 반했지? 어? 티, 티, 티 나? 니네 얼굴을 봐! 티안 나겠냐? 어? 나? 사실 전 학생한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어 <웃음> 야 그런데 고백하기 전에 얼굴은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요즘에 마귀꾼이 얼마나 많은데 어? 아니야 눈만 딱 봐도 엄청 예쁠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하, 얘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비어동생은 어떤데 어? 네 여동생 재밌다 <웃음> 야 걸어다니는 이 뿔소라야 TV 좀 그만 봐 에, 오빠가 뭔 상관인데, 미련 곰탱 주제에. <웃음> 아너 근데 나가야 된다면서. 어? 지금 몇 시지? 헉! 어, 맞다, 왔다 어, 마스크 어디지, 마스크? 어? 에이, 마스크 빨리 쓰고 나가. 아유, 아, 여기다 여깄다, 여깄다. 자. 어? 오빠, 다녀올게, 나. 아기를 치네 어? 어? 그래 맞아 우리 동생도 그거 마기꾼 마기꾼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마스크 벗은 모습이라도 보고 그때 고백해 알겠어? 음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응. 음야 근데 마스크 벗은 모습을 어떻게 봐? 대뜸 얼굴 보여달라면 날 이상하게 볼거 아니야 글쎄 어? 야너 옆반에 전학 온 여자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걔 서울에서 아이돌 연습생 하다 왔대 아, 어, 엄청 이쁘다던데? 야, 진짜 궁금하다 오? 우리 반 전학생 윤이가 아이돌 연습생? 그렇다면 음. 리아야 안녕. 오, 엄청 예쁠 거야. 어, 나 고백할 거야. 오, 어. 야 저런 건다 헛수문일 뿐이야.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음,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어, 네가 말해봐. 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따라와. 그래, 빨리 알려줘. 유니야. 윤니윤니 엄마는 나무니? 어? 여긴 급식실? 그래! 밥 먹을 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지! 오! 역시 땡땡이! 넌 첫째야! <웃음> 여기서 기다리다가 밥 먹는 걸 기다리는 거야! 오오 어, 어, 어, 벌써 저기 있어! 어? 오 어? 야! 전학생이 급식을 먹는데 마스크를 안 벗는데 고, 고수다 넌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순식간에 숟가락이 마스크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야 에? 뭐라고? 그게 가능해? 하관이 어디에 달린 거야? 야너 어? 아까부터 왜 전학생 쳐다봐? 어, 어, 어, 그, 그게 아니다. 어... 음, 너쟤 좋아하는구나? 어, 들켰다 에이, 그렇네. 쟤 좋아하지 마. 내가 소문에 소문으로 들으니까, 전에, 학교에서 노는 애였대. 그래서 어떤 애를 때려서 전화 공거라던데 얼굴도 엄청 캣박하고, 일진처럼 생겼을걸? 오라고? 그럼 난 이완. 어, 어, 허 아니야, 아닐 거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물어볼래. 저 저기 윤이야, 윤이야, 너 혹시 마스크 벗어 볼수 있어? 나네 얼굴이 너무 너무 궁금해. 어. 그러고 보니 오늘 전화 갔는데 니네한테 내 얼굴을 안 보여줬구나 물론이지 보여줄게 잠깐만 음? 어때? 오? 오!